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의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서가이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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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하라 하셨다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실물, 하나님의 실물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실물교육 실물 실물 자 이, 여기에는 작은 숫자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따라서 하나님의 실물교육 할렐루야 실물 실물 네. 예. 설교 제목을 어, 다른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실에 맞게 이 본문 말씀에 맞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죠. 어떤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입니다. 네, 예, 코로나입니다가 아니고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예. 이윤상 집사가 엉뚱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또 가뭄, 홍수, 산불, 지진, 허리케인, 화산 폭발, 전쟁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더 가까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재앙의 도구들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모든 많은 죽음의 재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재앙의 도구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재앙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쟁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재앙도 당할 수 있고 전쟁도 당할 수 있다고 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재앙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경험하든, 전쟁을 경험하든, 질병을 경험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재앙과 심판의 도구들이, 도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이나 재앙의 도구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다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다루실 때 그런 똑같은 심판이나 재앙의 도구로 다루시고요. 또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여러분 제가 격리되어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박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 방송 매치를 통해서 완전히 해부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자들인데 꼭 주님의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집중적으로 포화를 많이 당했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더큰 일도 당했는데 그러나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제가 정말 원치 않고 성도 여러분들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집중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은데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심판이고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재앙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제가 설교 중에 그 이야기까지 한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기자들도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저희뒤에서 뒤쫓으려고 파고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구상권 청구한다고 협박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격리되어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왜 우리 교를 다루시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에리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인지 상황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리미아를 보면은 세 가지 어떤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가지 동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토기장애 토기장애의 어떤 동기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모티브, 토기장애의 동기 토기장애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릇을 막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과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마음껏 조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선지자, 택한 백성들, 택하지 않는 백성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고 만들 수 있고 만들었던 것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모티브라는 말 아시죠? 모티브는 영어로 어떤 중심, 생각, 동기 예, 이런 것을 모티브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중심이 있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있다 내, 내 안에서 어떤 어, 마음의 가구가 있다 동기가 있다 이런 것을 모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모티브라는 말은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그런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모티브가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움직이지? 아, 내가 이거 만들고 싶다. 저거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토기장인데 내가 진흙을 가져와가지고 돌림판에다가 뭘막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손잡이 있는 토기를 만들어야지. 자기 그릇을 만들어야지, 질 그릇을 만들어야지, 금 그릇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면서 토기장이가 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첫 번째, 토기장이 어떤 동기가 있다. 진흙동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든, 그릇을 만듭니다. 자,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 안 걸리든 어떤 상황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조정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파도야, 파도처럼, 파도가 움직여서, 태풍이 일어나라, 태풍이 일어나고, 하리케인, 지진,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천지의 지변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 자, 또 한가지는, 이 에리미아스에 읽어보면, 레바논의 만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헬몬산이에요. 레바논의 헬몬산의 어떤 만년설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레바논에서 가면 헬몬산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헬몬산 낮은 곳에 한번간것 같아요. 근데 그, 해바, 어, 해, 그 헬몬산은 해발 3000m 정도 되는데 고봉이기 때문에 그 꼭대기는 항상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조금씩 조금씩 녹으면서 눈산 아래는 골짜기 골짜기 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골짜기에는 항상 물이 차갑고 신선한 물이 계곡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의물처럼시리가 시내 굉장히 많이 구비구비 많이 생기 되는데 거기에 맞는 소리 녹아서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고 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왜 성경에 베리엠에서의이 만년설에 대한 레바논 헬몬산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항상 신선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모티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리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치는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움직일 때, 생각할 때, 마음먹을 때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고 얻어줄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있다. 너 정도면 그런 시험은 가뿐히 넘어갈 수 있다. 주님의 교회에 성도들 정도면 이런 시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한국 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한국 지도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주의 종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치가 있고 안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비록 공산권의 나라고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은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그 나라에 합당하게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에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에리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 지금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야 너희 유다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물이 차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누구든지 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에리미아서에 보면,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균화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 메시지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동기가 있냐면, 구덩이에요, 구덩이. 에레미아를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이 에레미아를 죽이기 위해서 항상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자꾸 팝니다. 자꾸 가둬둬요. 구덩이에 대한 좋지 않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에레미아의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멘트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배요,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목회자들이 진부와 부수로 나눠져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 아마 치우쳤을 것입니다. 에리미아가 당시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처럼 누구 몰라가라 누구 몰라가라 누구 몰라가라 우리 누구 싫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에리메가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구덩이를 자꾸 파고 자꾸 땅을 파서 에리멜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리멜트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인데요 우리나라의 바다 빠름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산도 존많습니까? 세고 바다도 동쪽으로 가면요 잘못 수영 잘못하면 그냥 춥습니다 남쪽으로 하면 개풀들이 많이 있어서 서쪽 개풀들이 많이 있는데도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가 부산 같은데 우리나라도 뭐 파도타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파도타기 하거나 요트 할수 있는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적어도 요트와 파도타기를 하려면 대륙 같은 큰땅 동안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지고 또 하와이라든지 와이키키 해변이나 파도가 강력한 파도가 왔을 때 파도타기 는타는데 굴러가고요. 또 요트 대회 같은 경우도 호주나 미국에서 거의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금문교를 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한 번은 거의 갔을 때 배를 타고 금문교를 한번 돌고 오는데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바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는 요트천국이야, 요트 천국이에요 요트 그런데 이제 뱉다고 관광객들이 쭉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바로 앞인 것 같은데 한 몇백미터 떨어져 있어요 요트를 타고 막 몸을 움직이면서 바람을 가면서 가는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자 우리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트를 타고 가지만 그 바닷물을 보니까 시퍼렇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요트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배가 이제 지나갈 때막 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사모님하고 같이 갔었나요? 손을 막 흔들었어요. 손을 막 흔들었는데 그 요트 그 사람도 이걸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 사람도 내가 손을 흔드니까 너무 반가워서 여유를 부린다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손을 확 흔들다가 그냥 물속으로 꼬나박았어요. 그때 아마 이윤상지사도 같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계속 가다가 그 사람은 요트하고 같이 물속에 쳐다 갔는데 막 일어나려고 무진 니를 써요. 우리는 1시간 반을 더 가서 금문교 밑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 미안하기도 하고요. 자 파도타기나 요트 같은 경기를 하는 걸 보면 파도타기는 파도를 아주 능숙하게 잘탈때 파도를 누가 얼마나 멋있게 실수없이 잘 타느냐에 따라서 선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트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막불때요요트를 타고 가다가 혹은 한 사람이 타고 가거나 뭐 다섯 명, 열 명이 타고 가기도 하는데 오른쪽으로 왔다가 바람이 불면 얼른 뒤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오른쪽, 왼쪽, 앞뒤로 막 돌아다니는 것을을볼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트의 생명은 바람을 이용을 잘해서 방향을 바꾸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니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도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파도 타기의 생명은 뭐냐? 파도 타기는 파도가 가장 강할 때 일어나가지고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막탈 때, 파도를 정말 잘탄 사람은 파도 타면서 그, 어, 파도 위에서 막 묘기를 막 버립니다. 공중으로 점프하기도 하고, 또 옆으로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물속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슬픈 사람은 중간에 물세가 꼬르륵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파도 타기가 있고,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파도와 세상에 바람이 있는데, 사람이 타는 파도와 바람은 인간 속에서 만들어진 욕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꽃을 피워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반짝거리다가, 조금 지나면 그 욕망으로 인해서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람은 언제나 일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만 잘 타면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이기기만 하면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을 극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셉 전수한테 전하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목사님 요새 기도 안 하시죠 그래서 그래 기도 많이 못한다. 그러니까요. 코로나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요새 꿈도 안 꾸고 하나님이 뭐말씀하지도 않고 개꿈만 꾼다 아, 그랬더니 장난삼아 내가 그랬더니 아들이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성전 넓은 새성전으로 이사 가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제가 이은성 집사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도 막그 줄을 막 채고 목사님 주차장은 몇백평 하면 되겠습니다 성전은 몇천평 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막 줄을 막 채고 그리고 나한테 그런거예요 아빠 아버지 목사님 그랬다가 그러던, 왜 그런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 손에 요 카드가 두장이나 석장 있었어요 신용카드. 그래서 그걸 달, 결국에는 그걸 달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파도와 시험과 바람이 있다. 이걸 잘 타면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도 감사가 나왔어요. 보통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는 말씀만 보통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에리미아에게 실물교육을 시키십니다. 에리미아야, 너는 일어나서 직접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가라. 그래서 에리미아가 열심히 열심히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에리미아에게 직접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물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제가 코로나 파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지향의도구이데 그랬더니 심판이라고 이것만 살짝 간추려 가지고 기자가 이걸 터뜨렸어요 방송에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김용두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나 주님의 교회 또 다른 식구들 또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그분들이 무슨 영적인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알겠습니까? 영적인 판단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이리저리 딱 잘라서 그것만 딸랑 이야기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물 교육으로 경험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실물 교육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에리미야에게 너는 말씀을 전할 때 맨발로 다니면서 나무로 목을, 나무로 그멍이를 만들어서 3년 반 동안 에리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실물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나 모든 고난이 다 피해가게도 하시는데 어떨 때는 그런 것을 경험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킬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오해한 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만사 형통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깨끗하게 부흥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웃음> 엄청난 교회 교육, 교회로 막 부흥이 돼서 의쌰으시하고막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천국을 경험하고 지역을 경험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말 피하고, 싶진, 피하고 싶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내게 너무 많이 왔어요. 인간적으로는 신학사상이 잘못됐다. 교단이 어디냐? 너는 장르교 신학을 했는데 왜 신비주의 쪽으로 가냐? 네. 여러분 저도 성경, 원어성경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눈이 막시금시금할 정도로 성경 많이 보고 원어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속삭이느냐? 우리 교단에 당신은 우리 교단은 장르교 교단인데 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구절씩 올라야 되느냐? 주님을 꼭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고, 처음부터 경험하고 싶고, 주님을 믿고 싶고, 차,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수록, 주님만 만나면 좋은데, 주님께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하게 하시고, 자꾸만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성도들이 전국에서 와서 우리에게 와서 막 불받고, 은혜 체험하고, 그거는 참 좋은, 좋긴 한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요. 성도들의 독특한 성격을 내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격을 다 맞춰야 되고요. 어떨 때는 강력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 앞에 성품들이 다 부서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성도들이 성품이 말씀보다 불신보다더 강해져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란 말입니까? 저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은 꼭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저 사람하고는 끝까지 함께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 중간에서 흐지부지 되고요 그분들의 인간성이라든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실수와 또 내가 그분들의 허물과 실수를 다 끌어안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났어요. 자 실물교육이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천국만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지옥을 더 많이 경험하게 왔어요. 천국 한번 가면 지옥을 한 백번 천번 간것 같아요.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불세례 이 경험을 이 경험만 하면 좋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 너무 많이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나게 하셨어요. 각종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은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떨 때는 절제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사용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로 시험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떨 때는 형제들끼리, 형제들끼리도 어떨 때는 우리 사모님과 나하고도 부딪히는 것도 있었고 어떨 때는 우리 아들과 딸이 부딪히는 것도 있었고, 엊그제 그 여러분 그 밴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밴드가 막잘안 돼서 또 밴드를 또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밴드가 두개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또 기계가 고장이나 오작동이 일어나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또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니까 왜 주님의 귀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걸리느냐? 방역에서 실패했다, 방역에서 잘못됐다. 이건 목사님 책임이다. 또 누가 또 어디 갔다 와서 그렇게 올렸다. 별의별 수가까 많이 많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전염병을 하나님이 피해 가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온갖 자연 질병이나 애굽에서열 가지 영에 피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면서 피해 갈수 있는 그 질병이나 그런 고난이나 시험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10가지 애국에서 있던 10가지 양에 파... 하나님이 가르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 가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까지 통과했는데 가난 땅 40년 동안 가난을 행상하는 40년 기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때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걸러져서 합격하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도태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실물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물교육. 하나님이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안 거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저도 이번에 격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거기 격리 장소에 한번 딱 들어가면 일곱 평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루종일 할수 있는게 개인기도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TV를 시청한다든지 성경을 본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안가져왔습니다 가져간 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래 가지고 성경을 안 가져가고 평소에 머리 안에 있던 성경을 외우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실물교육을 시키실까 크리스, 전사님, 크리스 전사님이나 또 지명전 전사나 그 가정에는 어린아이까지 다 격리시켰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실물교육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번에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다른 교회에 없는 아주 특별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교회에서 30몇 명이 나왔어요. 일반 어느 지방의 한 도시에도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누가 올마와서 어떻게 번지고 어떻게 번지고 어떻게 번지고 교회에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런 말도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주시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특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도 실물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되고 직접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거라 경험을 하는 이유는 몸을 움직이잖아요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한안은 안전 상태에서 안전방 위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더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요. 갇혀있으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또 생각하게 되고요. 일상 속에서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일상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매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갇혀있고 격리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격리되고 나니까 갇혀있고 나니까 병이 생기고 나니까 병마와 싸우면서 코로나 바이스 걸리고 나니까 기침을 하고 열이 오르내리고 하면서 진짜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바리에서 걸리는 것이 감사되는 것이 아니라 안 걸리고 싶지만, 다 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런 상황을 걸리게 하는 상황도 만드셔요. 네.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갔다 와서 번지게 하는 것도 있고, 네. 상황을 만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합시다. 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움직임 하나, 행동 하나하나도 그냥 가만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찬양하고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좋지 않은 경험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나는 실물 교육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리미야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에리미야에게 내려가거라.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나의 말을 줄이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 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너는 내려가야 돼. 토기장의 집으로 직접 가야 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는지 무슨 마음이 먹여, 어,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인지, 너는 그것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너는 깨달아야 돼. 너는 전해야 된다. 그냥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니까,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해도 다 되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땅덩어리 예수님이 뛰어드셨어. 요 직접 다니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병든자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줄이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면서 주님께서 직접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실물교육에 뛰어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토기장의 비유. 달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가서 신속하게 행동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움직여봐라. 그래서 선지자가 에레미아가 토기장의 집에 딱 도착하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한무대기를 올려놓고 계속 뭘 만들고 있어요. 질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깨어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 막 질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랬는데 토개장이가 부서진 질그릇을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다가 원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순간에 에레미야가 와서 딱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리다저리다 해버린 거예요. 농로라는 말이 농로, 두 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인데 바닥에 있는 돌이 하나 있고 위에 있는 돌이 있어요. 바닥에 있는 돌과 위에 있는 돌이 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퀴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돌이라는 뜻이에요. 원판을 말하죠 원판 바닥에 있는 돌을 둥근 돌을 발로 막 굴리면 위에 있는 돌까지 바퀴처럼 연결돼서 위에 있는 바퀴가 막돌아 거예요. 돌판이 원판이 막 돌아가요 원판에는 진흙으로 된 흙덩어리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발로 계속 돌리면 위에 있는 것이 돌게 되는 거예요 발을 멈추면 위에 있는 원판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기장이가 발로 계속 돌리면서 이 진흙으로 다른 것을 만들려고 준비해놓고 막 하는데 에리메아 가서 딱 보니까 토기장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내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에서 완전히 마음이 순식간에 바꿔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순간순간 마음을 토기장이가 마음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가 내려가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은 안 오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생생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그걸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에게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하여 토기장이시다. 온 세상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시. 그 토기가 토기장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라, 땅, 바다, 우주, 사람, 교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뽑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토기장의 마음이 달려있다. 그릇을 만들지 안 만들지 사람으로 말하자면 부자로 만들지 가난한 자로 만들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장애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가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혀지고 들판에 파가지고 온 흔하디 흔한 진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 너는 진흙이니까, 너는 흙이니까, 너는 질그릇이니까, 언제 끼질지 모르는 사람팔이니까 너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아, 천한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잘 깨지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에리에미아가 가서 보니까, 처음에 질그릇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것을 마음이 바뀌어져서, 아니다! 내가 이 흙으로, 보석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혀! 좋은 아주 아주 좋은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흙이고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이나 영혼은 거의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연결시켰어요. 자 인간에게는 일종의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인간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운명을 믿습니다. 운명을 믿어요. 내 운명은 이렇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차리야 돼요. 아멘. 이제 이 아멘이 조금 있으면 이제 굉장히 부끄럽게 음. 올 거예요. 여보게 사이 여보게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아인어른이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 말하니까 사인은 점수를 따야 되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데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초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앞에서 엄청 지금 웃고 있는데 쪼금있으면 내가 얼마나 해픈 아멘을 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는 아멘은 순둥이, 이훈상 집사입니다. 지금 말하는 아멘은 정신나간 사모님, 강연자 사모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운명이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나는 운명을 믿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뭐 진리 비스무리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유우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우지.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운명보다도 자유우지를 주셔서 개척할 수 있고 모험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런 운명이 있다고 믿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할렐루야. 어떨 때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우리 생명에도 붙어있고 환경에도 붙어있고 믿음에도 붙어있고 동기, 노력, 성과 최선을 다하는 삶. 여기에도 주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과하세요. 자율성.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억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자또한 가지.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은 어떤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국가와 거기에 해당하는 도시에 하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다가 좀더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더 가까이는 우리 개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서부터 국가까지,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가, 다른 연약한 나라에게 핍박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막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어떤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에대어서또 사이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는 사람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의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죄를 너무 많이 여어서 하나님을 뽑아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고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누가 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왕이 겸손해지고 백성들이 악한 짓을 막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재앙과 바이러스와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막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온날 갑자기 회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전쟁과 죽음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을 바꿔버리신대요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성년애 성차별법 무슨 법 무슨 법 해가지고 막 지금 해당 사람들이 막 그걸 하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들고 일어나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귀하고 막, 기도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으로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에서라도, 그들이, 동성연애자들이, 막, 또, 광화문에 가서 막, 데모하고, 막, 성차별별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번에 내려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 어떤 재앙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진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돌이킨다 누군가가 대신 회개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강료들이 막 나라를 위해서 재앙이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 되서막 없애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꼭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막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많은 일들이 생겼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호가 낮아지고 엎드리고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겼지? 이렇게 많은 질병이 생겼지? 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로 겸손하며 하나님은 역으로 반대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막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점점점점 타락하면서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 막 교만하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재앙으로 바꿔버리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농로로 토기장이가 일을 했다 그랬죠? 농로는 두 개의 돌판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닥이 하나 있고 위에가 하나 있는데 위하고 바닥하고 연결되는 바퀴처럼 되었습니다. 바닥에서 발을 돌릴 때 위에 있는 돌판이 돌아가면서 위에 있는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의 원하는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림판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 하나님의 돌림판 하나님의 돌림판 하나님의 돌림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돌릴, 돌판을 돌릴 때, 돌판 위에 있는 진흙이 물과 함께 진익겨져서 우리 인생에 다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없이 돌림판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발로 바꿔 이렇게만 돌립니다. 돌아라, 돌아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는 만들리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에리메가 딱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잘 깨지는 진흙. 잘 깨지는 질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아니야! 어, 주의 손지자가 보고 있네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그릇을로 만들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감정이 생각이 동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판에서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찌그러지고 막 변형이 되고 그래도 막 잡고 잡아 돌리는 거예요 자꾸. 맨들맨들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토기장의 입장 말고 돌림판 위에 있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돌림판 위에 있는 우리, 진흙, 질그릇, 너무나 많이 원판을 돌리면요. 세게 돌리면 세게 돌릴수록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세게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낙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림판 위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합시다 돌림판 위에, 돌림판 위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성도들을 내가 전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돌림판에서 하나님, 자 너희들 이번에 이번에 누구 실수로 누구의 잘못으로 올 수도, 온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한번 이번에 한번 돌림판 위에서 제대로 한번 돌림을 받아봐라. 나이 작품이 한번 돼봐라. 이 작품 끝나면 내가 성전 건축하게 해주겠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걸렸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저거 집에서 막 앰뷸런스 그냥 앰뷸런스 온게 아니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데 최고의 음이 세 가지 네 가지고 막 나오면서 소문을 막 덮어트리는 거예요. 이 전원주택 가정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문을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조용히 좀할수 없냐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끄더라고요. 막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제가 했어요. 왜 우리가 코나바리스에 걸려 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봤어요 돌림판 위에서 돌릴 때 내가 이걸 거부할 것이냐 튕겨져서 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성도 이걸 경험시키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어린아이까지 걸려야 되고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사모님과 집사님과 본사님들이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막 폐렴으로 됐다. 사경, <웃음> 사경을 헤매고 내경색 증세가 왔다 그러고 그래서 격리된 장소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주님께 모두식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막 울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사모님은 방에서 여문자 사모님이 사경을 헤맨다고 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 다른 분들도 다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돌림판에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어서 잘 만들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로 멋있는 금부릇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고 순전해져야 되며 불시험들을 이겨야 되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경험을 시키시는 일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기도를 왜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엊그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나의 돌림판을 보지 못한다면 내 뜻을 결코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데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에리미야 18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도를 했어요. 내가 먼저 나의 돌림판을 보지 못한다면 내 뜻을 결코 알지 못하리라. 주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돌림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는 위에 돌림판과 밑에 있는 돌림판이 같이 연결돼서 반복해서 순환을 하는데 모든 생명체가 주기에 따라서 순환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사람의 생애의 주기는 다른 생명체와 주기에 따라서 맞물려서 순환을 합니다. 나무의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고 행성의 체계도 여러분 과학책에 보면 은 행성들이 둥그랗게 순환한다 그러잖아요. 순환거리가 천왕성형왕성묘왕성까지먼 거리의 행성도 있고 그 아주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짧은, 짧은 행성이지만 그 행성도 그 안에서 순환을 합니다. 모든 행성은 원을 그리면서 다 순환을 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순환을 하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순환을 하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무언가에 의해서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퀴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리바퀴 하나님의 순환하는 그 수리바퀴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중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유화적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성령받고 은사받고 충만하고 하는 이것은 어린이 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돌리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돌림판에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손을 우위에 얹으시고 우리 나도 모르는 내가 고체될 어떤 부분을 나도 모르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돌판 위에다가 우리를 주무르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고체될 부분을 하나님은 주무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우리를 도로가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송이라든지 매개체라든지 잘 알든 못하든 정확하게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림판을 바라보고 끝까지 튕겨나가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돌림판을 보고 알았어요. 산들이 진동하고 이사야 64장에 보면 산들이 진동하고 불타며 불이 물을 끓게 하듯이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리 내려오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하나님 먼저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고 보니까 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든지 천사가 어떻게 만드는지 들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이, 우리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근데 사람을 만드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사들이 아마 알수 있지 않았을까요? 흙을 가져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흙 속에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흙은 흙인데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흙 속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천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오, 이것은 아닌데요, 하나님?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신비잖아요, 신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지는 것 같은 그런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열정, 기도, 예배,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실물을 교육을 시킬지 모를까요? 질병을 경험하게 될지, 축복을 경험하게 될지,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이 준비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서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그까지 우리 중심을 잘 잡고 질그릇이 보배 그릇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대를 잔뜩 부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 올려져서 토기장이가 이것을 돌리고 있으면서 질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에레미야 선자 가서 보니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정말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그릇 것 같은 우리가 보배신 예수 그릇을 담은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